제가 어, 여러분하고같이 나누고 싶은것은이스라엘 어, 성서지리 탐방을 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스라엘이지이 사람은 어, 가신 분, 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저는 그 이스라엘 성기술래에 세번 갔다 왔습니다. 네. 30년, 40년 전에 한번가고8 0년대 40년대에 한번 가고 그리고 30년 전에 또한번 가고 이번 이제 지난 9월달에 9월 말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 36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세번째가 갔는데 그 전에 30년 40년 전에 갔던 때보다는 뭐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뭐 그냥 이번에는 이스라엘만 다녀온 겁니다. 이스라엘만 다녀왔고요. 일단 제가 여기 저 프린트해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이, 예, 여기 프린트 어, 예, 프린트 물 저기 다, 다 같이 어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거 프린트 그, 하나씩 갖고 세요 성지순례 순례는 뭐 흔히 말하기를 백문이 불여이근이라고 네.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백문이 불여이근이라는 데성지술에는 백문을 하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가슴 서 그러니까 꼭 부러진대.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역사가 뭐 너무 오래됐으니까 오래됐는데 그래서 어 우리 저 여기 윤철웅 목사님도 오래전에 다니셨죠? 네? 93년도에, 93년도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도 그렇게 그리고 성지순례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많이 걸을 걸어야, 걸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여기 필라에서 가실 때가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그 성지순례에 대한 그 이번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요약이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시여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준비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그어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뭐그 전에는 제 한국에서 그냥 이스라엘 갔었는데. 미국에서 가니까 10시간을 가더라고요. 10시간. 10시간을 가고 비행기. 직접 뉴욕에서 10시간을 가고 그리고 경비는 3 0 o y 불이었어요 h i 년 전, o 0년에도 거의 한 i Gan Gabo Kuru Kong b 행사 o n Samson b u r i a 여행사 m s a m s o 굉장히 싼, 싼 가격으로 갔어요. 3천 분 정도 들었고 36명이 갔고 그리고 어, 요, 여기서 이스라엘과 시간 차는 어, 7시간 차이더라고요. 그 시차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 뉴욕에서 바로 테라비브까지 바로 가고 그 테라비브 베구리온 공항이 음, 유일하게 국제공항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뺏기는 이제 다른데는 국제공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라비오로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스라엘 성기술래를 하는데 아, 거기 예, 가이드가 특히 어, 유병성 목사님이신데 그 고고학을 전공하신데 20년 동안 거기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고고학을 전공한 그런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상당히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요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그, 우리 한국의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강원도 말하는 나라인데 아주 특이하죠. 그 겨울이 헬몬산에서는 겨울이 있고 저쪽 남쪽 사해 밑에는 또 여름이 있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다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게 아주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구의 가장 중심이랍니다. 중심 가장 중앙이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 어, 건기우기가 있고요. 어, 그 이, 이 늦은 비, 이른비 이제, 이제, 이제 다 그, 그, 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는 지금 954만 9, 어, 9 6 0 0명 2022년 6월 말 통계. 그래서 유대인이 700만 정도 되고 아랍인은 200만. 근데 아랍인도 같이 살지만 거기 이제 계속 있던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 1948년 독립하면서 이제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보니 가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네요. 네, 예,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어 근데 아랍인이 이, 이, 여기 시민권자가 200만이지 또 이제 그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 한 600만 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랍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고 또그 아랍 정당도 있고 뭐 이스라엘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을도 이스라엘 마을에는 뭐 회당이 있고 또이 아랍들이 사는 마을에는 뭐 모스크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백인들, 흑인들 뭐 같이 살듯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선교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느꼈고 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균, 평균 출생률은 어, 3.1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아이들을 많이 낳네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잖아요. 만해 났을 때 떨었는데. 어, 내가 정체는 내가 내가 책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 정당이 있어요. 아랍인 국회의원도 있고 이스라엘 네. 현지 대통령 수상 수상 내가 책임지고 경제는 어, 하이테크 다이아몬드 가공업 관광 산업 산업이 주요 삼대 산업이 있고요. 그래서 관광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터를 그 이렇게 고고학 발굴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 가, 가셨던 분들이 모르는데 새롭게 뭐 발굴된 그런 이제 그 과학적으로 발굴된 것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참 예를 들면 마사다 같은 데는 예, 예전에 옛날에 갔을 때 우리 걸어서 올라왔거든요. 그 이렇게 근데 지금은 케이블카타고쫙 들어가가지고 아주 뭐잘 이렇게 구경 잘할수 있도록 이 관광에 대한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관광지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뭐 고각적으로 발굴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인당 그, 아, GDP가 3만 불이 넘죠. 하는 나라입니다. 예. 음. 국방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 의무복무가 남자 3년 여자 2년 이제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가고요. 예비군이 4 5만 명이야 대단한 예비군이 4 5만 예. 그래서 1년에 약 30일 정도로 네. 어, 이제 유급 복무를 하고 종교 종교를 보면 유대교가 73% 모슬렘이 21%, 기독교가 2.15%입니다. 기독교는 주로 이제 그 나사렛이나 베들레뭐 이런 지역에 주로 기독, 기독교인들이 살고요. 언어는 공식어로 히브리어, 아랍어가 그 공식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고요. 공용어로 영어, 러시아를 사용합니다. 앞에 다니는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인데, 우리 1달러에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달러가 더 가치가 있죠. 예, 그리고 예, 그 아까 아, 기독교 2.1% 중에서 카도리, 정교에다 뭐 포함해서 개신교까지 다 포함해서, 에 네, 시창 7시간이고요. 특산품은 다이아몬드, 사회제품, 사그 사회 비누 이런게 참 주, 유명하죠. 네. 그 교인들 나눠주려고 여러분들 다못 다 나눠서 죄송합니다. 그 비누가 아주 뭐, 너무 좋은 건데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그성찬컵은 그, 그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은 3대 나무가 뭐 가는 곳마다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포도 나무 이게 뭐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그 의미가 젖과 꿀이라는 말은 저, 젖이라는 말은 유목, 유목민이라고 해서 유목민이라는 뜻이고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현지에서는 대추야자를 얘기를 한니다 그래서 대추야자가 그게 뭐 계속 그냥 풍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 가지 나무가 특이하고 또잘 자랍니다. 엄청 잘 자라고. 그 감남나무,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 2000년을 산다. 2000년.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던 그 개승안에 거기 감남 그 감는 나무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도뭐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엄청나게 2000년, 살, 2000년 산, 2 0년산 나무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 아치 3대 나무가 있고요. 어, 그리고 갈릴리. 갈릴리 그 호수는 뭐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특이한 게그 갈릴리 호수가요. 낮에는 아주 잔잔해요 고요한데 밤에만 이렇게 막 그게 풍랑이 이수님 풍랑치는데 걸어가셨다는 거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밤에 한번 나가봤더니 밤에 그냥 그렇게 파도가 쳐요. 그래서 바람이 그냥 바람이 분다는 거죠. 돌풍이 분다. 왜 그러냐. 이 갈릴리 호수가 저기 해발 어, 마이너스 209미터입니다. 2 0 9미터 그러니까 200미터가 낮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어, 특이하게 바람이 돌풍이 부는 거죠. 그리고 사회 바다는 437미터가 낮아요. 4 3 7미 지금도 계속 낮아지고 있답니다. 근데 자꾸 증발을 하니까 증발을 해서 그래서 그 사회도 위쪽 사해가 있고 부, 저 노스가 그 다음에 사우스 사해가 있는데 사우스 그 사해 바다는 다 말라가니까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북쪽에서 노스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그쪽으로 보내요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요 수영해 보셨어요? 그 거기 수영은 거기 못해요 사해 바다는 그냥 들어가면 이제 <웃음> 푹 떠버려요 아, 앉아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웃음> 앉으려고 래도 뭔가 엄청 힘든 거예요. 일어서 쓰려고 해도 힘들고 근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염분이 세계에서 최고 절거하니까 그냥 거기 부, 가만히만 있으면 이렇게 부웅 떠가지고 두발이다 들리고 다, 들, 다 어, 그래요. 나중에 사진 보여 드릴게요. 예, 그런 일반적인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 어, 저희 그 일정이 테라비브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그, 그 이스라엘이 가문도 많은데 북쪽, 북쪽에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유대 이렇게 해서 지역을 이렇게 다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 그뭐 10, 10일 동안인데 일주일 정도 어, 다닌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 이스라엘은 뭐참다닐 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 음, 짧은 기간이지만그렇게 다녀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딱주일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가는 게 하루. 뭐 오는게 하루. 그래 가지고 거의 거기, 거기서 그리고 어 이제 뭐그 경비가 싸다 그러는 옛날 같은 우리가 그 전에 30년 40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먹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 음식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게. <웃음> 그래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딸이 뭐 그냥 라면 뭐 이게 짜졌는데 그거 먹을 시, 그 시간도 없고 너무 잘 나오니까 음식이 그래서 그거 다 또 가서 다, 다들 가서 싸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거어가지고그요 네. 저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 그 목사님 아, 가정, 가정에 가서 네. 그거 먹으려면 한국에서 사 와야 된대요. <웃음>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 주고 왔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한식은 뭐한 번은 그, 어, 그 유학, 유학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혼자서 반찬을 다 이렇게 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김치는 양배추를 가지고 양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한끼는 한식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한인들은 얼마나 산다고? 한인들이 어 그냥 유학생들이고요 정착을 못 하고 그냥 다 가고 지금 그 20년 동안 그 있는 그 목사님은 자기 시민권까지 다 받아 가지고. 거기 가이드 그자격지다 이제 취득했더라고. 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박사가 좀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9월 18일 날 주일인데요. 네. 거기 거기가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뭐 가는 거, 그 밤에 이제 가, 갔고 토요일 날 지나서 이제 그 호텔에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주일 날이 됐어요. 이제 그, 거기는 뭐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네, 안식일이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예루살렘 그 근처는 이제 그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지만 다른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어, 이제 그렇게 좀 느슨한 느낌이 없었고요. 우리는 주일날이 이제 호텔이 호텔에 있어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호텔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이제 아침 먹고 나서 이제 바로 성지 탐방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 이제 거기 그 테라비브 가까이 있는 데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가이사라, 필리포인데, 그, 그곳에 이제 또 사련 평야, 평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인데, 그, 역사적인 그런 고고학적인 위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그총독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그 헤롯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인물이었더라고요. 헤롯이 어,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건축과 이, 이 건축에 대한 그런 것이 거 그런 것이 됐고 그래서 가이사라 이런 것도 다그 어, 헤롯이 다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제 그렇게 만들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로마의 관계 뭐 이런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롯이 대단한, 그, 그, 팔구라그 그 자체를, 가이사라 그 자체도 거기 있다, 한 곳도 헤롯이다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팔굴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 뭐 복원을 많이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지금도요. 옛날을 못 받은 건. 네, 지중해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했는데, 지중해도 아름다운데, 그, 그 아름다운데, 그, 별장 같이 이렇게 탁, 이렇게. 만 요새를 만들고 또 어, 왕국을 만들고 이러니까 아주 그, 어, 멋있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 법이겠어요. 네, 가이사라 <웃음> 어, 가이사라 그 필리포 거기 거기는 어, 거기 가 보니까 전부 그 거기가 신상을 모시던데래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신상을 모시던 그 가이사라 필리포 이렇게 돼 있고 그곳에서 어,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양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헐몬산에서 또 내려오는 물이 있었고 그 가이사라 필립보 거기는 어, 물이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냥 헐몬산에서 헐몬산은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 높아요. 그리고 눈이 1년 내내 눈이 쌓여있고 근데 그 물이요. 얼마나 그냥 아주 은 물인데 그리고 아주 풍부하게 그렇게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거기는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사은 평야. 뭐평야라고 봐야 뭐 강원도만한 땅이니까 그냥 이제 좀, 좀 평지가 되고 뭐 농산물이 많이 나면 그게 평야예요. <웃음> 우리나라에 저, 전라도 가면 아주 그냥 그 나주 평야라든지 굉장한데 여기는 뭐 조그만 걸 갖다 그냥 평야라고 그러고요 또 흘러가는 조그만 개천을 갖다가 강이라고 해요 <웃음> 강라고 무슨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강강 강 그러면 아주 큰거 강인 줄 아는데 요단강도 그저 한개울같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대신 비가 오면은 그냥 또 이렇게 한없이 또 이렇게 강이 되게 크게 또 강의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아 이게 우리, 우리가 그냥 큰우리같금 뭐 한강 뭐 여기 뭐큰 그, 스쿨 개강한고 이렇게 큰 강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조금만 안 돼요. <웃음> 그렇게, <웃음> 네. 그렇게 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그 가이사라 저쪽에 들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멜, 갈멘, 갈멜산 엘리야가 이제 그바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던 거기 갈멜산 가면은 갈멜산 엘리야가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동상 그보 동상 그 동상이 있었고. 거기 내려다 보면은 아무튼 다 산평야가 다 보이네요. 사진, 사진 이제 조금 있다 보여드릴게요. 아, 다 이렇게 평야가 다 보이고요. 이 갈매산은 400, 546m입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의 머리를 갈매산과 같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해서 아가서 7장 5절에 기록했는데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 없구나. 갈매산의 아름다운 그 표시를 했다. 갈매산에서 내려다 보면 정말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쫙 퍼지듯이 그렇게 이제 형은 이렇게 사방에 보이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그 풍부하고 어,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 그 선지자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기, 어, 기도하고 그리고 어, 비가 내린다는 것을 이제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했는데 그 평지를 그냥 달려갔다 그러는데 그 평지를 음, 음. 그러니까 그 산에서 막 그냥 그렇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참 예아 어, 선지자의 그 능력을 거기서 바로, 바로 봤고요. 그분이 마라톤의 시전에 <웃음> <웃음> 아주 동심이 나서 이렇게 달려갔던 거 같아요. 것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평야, 뭐그 평야도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고 그, 이제 뭐 정말 그 물이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풍부해요. 아주 풍부, 풍부하고 어, 이제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어, 나머지를 다뭐 읽어보시고요. 네, 무기 또그 지역 거, 네, 또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은 인구 8만이고, 주변에 20만 되는 큰 도시인데, 70%가 아랍인이고, 기독교인이 30%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고 있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고향이, 고향으로, 나사렛은 고향으로, 뭐, 원래는 베들렘이지만,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예수님, 나사렛은 예, 마리아 스테 고집교회, 요셉교회가 또 있습니다. 뭐 지금 거기에는 전부 다 이제 주로 캐도리기다 그 예수님이 여기 이제 태어나신 곳이다, 자신 곳이다. 또 마리아가 뭐그스고지한 어 곳이다. 이렇게 제 자기들이 다 이제 그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오래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그 그 곳이다. 그러나 이제 네 번째 캐도리기에서 하는 것처럼 뭐 그게 거기 가서 기도하면 뭐가 병이 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세요. 예, 홀몬산홀몬산에 갔더니 거기 그 텔다니 있어요 텔다 텔단. 텔단니라는 뭐냐면. 그 재단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을 테리라 그래요. 테리. 그리고 단, 단지파가 거기 와서 어, 그걸 쌌는데 단지파는 기업 분배 때이 지역을 여수화가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라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그장대한 그런 그 낙자손이죠. 그런 자손들이 있어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참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을 했어요 유다 지역이라 이런데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이 정착을 못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어, 이 단지파가 사라 이 성경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다 아, 이제 그 아수르나 또 다른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다 그당 그 당시에 이제 이제 그 결혼을 결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단지파가 당문이 됐다. 고 <웃음> <웃음> 전혀 그거는 근거 무. 그건 아니랍니다. 그게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어, 그 갈릴리 호수는요, 나, 호수 둘레가 5 3 k m 에요 53km면은 서울서 인천, 인천보다 조금 더 멀리 되는. 그 둘레가 53km고, 남북이 21km고, 동서가 최대 12km입니다. 그래서 정말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죠. 거기 그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있던 있었던 그런 배는 아니고 지금은 관광 유람선 같이 큰 배가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선상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어, 그럼 그배 네? <웃음> 아 그럼 목장에 그배 타봤어요? 예 타보신 거관리때 아마 타보신 아그러면그배 타고 다 예배드리고 선상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네. 그 성찬식도 거기서 다 하고 어,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그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가 뭐 지금도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씩 나오는데 이 민물고기니까 가시가 많고 사실 맛은 맛도 별로 이제 저기인데 예, 요리를 해서 이제 좀 맛이 있는 거지 그전에는 뭐 별로 맛이 없었더라고요. 음. 그 베드로 이전에도 그 고기가 있었으니까 베드로 고기가 이름은 고기의 이름이 아니죠. 지금도 어부들이 고기 잡아요? 네 잡아요 어, 지금도 지금도 잡고 어, 우리가 갔을 때도 어부들이 네, 풍부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팔복개 팔복개 같은 경우도 있고요 팔복회는그 팔복을 상징해가지고 팔각형의 교회를 이렇게 꾸며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전부 벽에다가 복을 이렇게 잠부렇게 기록을 해라 아주 인상 그런 면이 있다 이 장소고요. 오병이어 기념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도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곳이다 그래서 잘 그렇게 돼 있고요. 베드로 수위권교회 그래서 내양을 억이라 네, 넌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다는 곳에 아주 그, 그 앞이 갈릴바 화소가 너무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다워요. 그렇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신 데죠. 이렇게 가버나움에 대해서 서 회당 그 가버나움의 회당을 이렇게 봤고요. 회당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회당이 뭐 그냥 이렇게 조금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기둥도 크고 어, 그렇게 그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은 어 이제 요단 골짜기를 격려해서 여리고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경기를 네, 관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 여리고 지역은 굉장히 과일이 많고요. 그 지역은 이제 아랍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옥토 옥토와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에 이요 그런데 사교가뭐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그걸 모르니까 나무를 개혁대 에는돌무화과나무입예돌 무화과 예예예6이 뽕나무지 예, 예 그래서 뽕나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무화과는 거기는 뭐무화과나무 많으니까 근데 그 돌무화나무 같은 것이고, 예. 그리고 여리고여리고성 그 무너진 그그 그 부분들 이제 전부 다 아주 <웃음> 발굴들이 많이 됐어요. 발굴이 많이 돼가지고 또 엘리사 생 엘리사 생이 나온 거 지금도 물이 계속 나와요. 물이 시원하더라고요. 거기는 하여튼 사막 기운데. 물이 그 오아시스 같이 그러니까 그 샘이 나오면 그냥 그게 이제 그게 다 살이 생명을 주는 것이 또 시험산 시험산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산 아주 그 우정하고 이렇게 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해 지역으로 가서 어, 쿤난 쿤난 가, 예, 갔는데. 홈난 그 지역이 에, 중요한 그 어, 요소가 된 거는 그 어, 목목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돌을 집어던지는데 동굴에 근데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깨진 소리가 나서 그래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 항아리에 이 두루마리들이 있는 거예그그 그 사람은 그 모르니까 갖다가 이제 이제 갖다 그, 그, 파는 건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사본인 겁니다. 그, 그, 그 당시 그 이사야서가 사본이 그 발견될 때그 이제 성소고고학자들이 할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상당히 막그 부인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이 다 잘못된 거다. 그러는데이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지금 우리 쓰는 사회 저 이사야서하고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놀라워가지고, 그때 그냥 막다 뒤집어졌죠, 신학계가. 그래서 정말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다. 근데 이 굿난 이,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잘 보존했어요. 보존했고, 그래서, 어, 정말 그이 성경을 보존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 복사실도 있고, 그렇게 다 있고, 물, 손을 한자 쓰고 나서 가서 손 씻고 와서 또한자 쓰고 또 이렇게 복사를 그런 식으로 했대요. 기도하고 또 가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그걸 이제 기후가 이제 건조하고 이제 그 사막 기후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그분을 내도 그게 몇천년 지나도 그냥 그게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본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다 이제 비치돼 있는데 그전에 제가 이스라엘 방문한 카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군난 거기서 발견됐는데 이것이 동굴에 모두 25개 이상 발견됐고 이런 11개의 동굴에서 900개에 가까운 두루마리가 다 발견됐다. 이 사람들이 참 그렇게 특별하게 성경을 보관함으로 인해서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1.1억이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회 지역에 가면 은그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마사다라는 지역이 그 사회 바다에 바로 보면서 있는 이렇게 고온지대 같은 곳입니다. 거기 이제 요새와 같은 건데 이것도 헤롯 대왕이 헤 대왕이 거기다가 요새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그 숨, 숨을 나고 이렇게 피신하려고. 근데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걸어서 한 올라가도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뭐 케이블카로 그냥 쫙 들어와서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거기에 960명이 다 있었잖아요. 끝까지 로마하고 항쟁하면서 근데 마지막 그그 그, 거기 그 지도자가 어, 아비 아, 아, 아, 알리엘리에젤인가 엘리에젤 지도자가 어, 이제 연설한 게참 중요해요. 우리가 로마인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니 스스로 어, 우리가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 자유를 지키면서 우리가 죽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로마 로마 군인들이요 계속 거기를 함락시키려고 그냥 아예 땅을 이제 산을 만들어가지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산을 만들어서 도대체 나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게 이제 막 그냥 올라가니까 이제 그들이 마지막 그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선설하고다 이제 가족들 이제 차례대로 가족들 죽고 대표들 이렇게 다 죽었는데. 이,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사실이 밝혀진 거는, 그 여인 두 사람이 살았어요. 살고, 어린아이 다섯 명이 살았어요. 그,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알게, 알게, 알게 됐대요. 그리고 우리가 굶어 죽어서, 물론 굶어 죽어서 우리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식량을 남겨놓은 거예요. 식량을 남겨놓고, 또그 안에 뭐, 곡, 식시참고 물, 뭐 이런 것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네계부. 네계부 지역은 이제, 어, 광야와 같은 곳이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기도하셨던그 곳이 네계부고요. 텔 벤세바. 아, 이제, 그, 우물인데요. 우물. 아브라함이, 그부엘사바에서 우물을 저기 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진짜 그 우물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돌을 던져보라고 해서 이렇게 던졌더니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돌이 한참 있다가 풍덩이 엄청 엄청 그 우물이 크고 어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우물을 팠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정말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는 이제 어,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원래 이제 고지대잖아요. 고지대가 돼가지고 천천 s 요새같이 그렇게 돼있는 예,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예, 그 다윗성, 다윗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온산, 뭐 감람산, 산이라는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뭐 마운틴이 뭐큰 산도 있지만 조그만 언덕도 그냥 산이라고 이렇게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개새만의 동산. 올리브산, 뭐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한 승천 교회, 주기던문 교회, 그 눈물 교회, 예수님이 눈물을 주었다고, 게세마네 게세마네 교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걸어가신 그 길을 지금은 뭐다 이제 골목길로 돼 있고 다 그러지만. 은 그, 게 이제, n u 가다 이렇게, 써있있요렇게이렇 이렇게, 쭉렇게 이렇게, 이렇렇게돼 있고 이다음이통게 통곡의 벽. 그게 이렇게, 이렇이이제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다게이렇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이이 그 통곡의 벽그 안에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터널을 그래가지고 위에는 모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제 새해를 맞는다 그래가지고 어, 그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 통곡의 벽으로 오는 거예요. 위에는 못,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그냥 다 회개하는 회개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참놀랍더라고 아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다. 밤새도록. 우리가 밤에 일부러 구경 갔었거든요. 음, 그때 가셨구나. 예. 라시아 나넬 네. 네. 네. 주 깊어. 네. 예, 세계세계다그 그래가지고 다 매개한다고 다 이렇게 와서 그리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혼자서 다 성경 읽고 그렇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 열기가 어,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그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찬 찬처니까 다들 아주 막 수십만 명이 모여들어요 그렇게 어, 정말 충기가 아주 굉장히 참 그리고 또뭐 이렇게 다그들이 어, 이제 수염도 기르고 뭐 이렇게 더다 이렇게 진짜 다 이렇게 여기다 다 묶어가지고 상자도 그렇게 하고 다 그런 모습들이 그들 있고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계속 이렇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뭘뭐 이렇게 어그어 성경을 갖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길래 젊은 친구가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세우경이래. 모세우경이고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 그래서 모세우경인데 관광객이 뭐 지나가고 그건 관계없어요 그냥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이러더라고근데 목사님 지금 가해 보세요 아예 저기 자꾸 보이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제가 이걸 지금 일단 보여 드리려고 아. 보여 드리려고 지금 이제 저한테 아. 고백해 주셔서 그래서 참 어, 했고 그 다음에 그 모스크는 그 위에는 뭐 계속 이 사람들은 슬라브는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잖아요. 방송으로다가 막 그냥 막그 이제 알려가지고요. 그리고 그 장사하다 마자 다 다섯 개 엎드려서 저라고 뭐 이러고 하튼 여 그게 복잡해요, 복잡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요. 유다산지 그다음에 라헬의 묘. 라헬의 묘 같은 경우도 그 아랍 지역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 찾아왔대요 조상인 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장벽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랍 지역인 건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서 거기 가서 또 라헬 묘를 이제 참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헤로디온 헤로디언이란이헤룻대왕의그 이것도 요새인데 어 요새도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 음. 요새도 가방한데 했더니 그전 너무 어,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또 아주 그런 어, 또 사방이 다 보이고 예루살렘이다 보이고 그렇게 잘 만들고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 탄생 교회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교회인데, 뭐 그거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말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눈을 갖다가 이렇게 더 이렇게 낯치고 낯치고 멘티 쪽으로, 멘티 쪽으로 나중에 이게 쭉이어붙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그 하고 자세한 거는 그냥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고비 테스트 요구이? 아, 자유로워졌어요 그건 차이저는데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이 그 하여튼 시크릿은 세 번, 네번다 계속하는 거예 계속. 그러니까 단체에 가니까 단체장 뭐라고 그러고 그왜 왔느냐, 뭘 하느냐 뭐 이렇게 다 물어보고 또 대표자 또 오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물어보고 하여튼 그 시큐릿을 굉장히 시켜가지고 음. 3번, 네번 다섯 번막 이렇게 해서 사진도 다 찍고 그래서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진을, 사진은 이제 그 다음에 사진 보여 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